다시 뷰잉을 하러 가볼 예정입니다 집을 되게 빨리 잘 찾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좋거든요 제가 원하던 동네에 있던 집이었고 가격도 이 동네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그런 가격에 혼자 살기에도 진짜 좋았어요 침대도 더블이었고 소파도 있었고 집도 엄청 깔끔하고 근데 단점이 있어요 최대한 이해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아 이게 너무 계속 매일매일 지속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가지고 이사를 결심을 했습니다 집이 편안해야 되는데 눈치를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이게 화장실이나 주방 갔다가 이렇게 마주치는데 한 번은 이제 방에 있는데 막 주방에서 잔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앞방 분이 주방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어, 더럽게 쓰지 말라면서 엄청 잔소리를 하는 거를 들어가지고 아 안되겠다 이사가야겠다 해서 방을 몇개 보러 가려고 합니다 빨리 오길 잘한 것 같아요 물론 여기서도 만족하고 지낼 수 있지만 좀더 제가 편안한 마음으로 이 한정된 시간을 즐기면서 사는 게더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무튼 함께 보러 갈까요? <웃음> 와, 집 보는 게 쉬운 일이 아니네요. 다 마음에 드는 조건의 집을 찾기는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우선 더볼 것도 없이 땡인 게 일단 집이 좀 더러웠어요. 네 가족이 사는 집 안에 이제 저 혼자 이렇게 들어가서 아기두 명이랑 함께 총 다섯 명이 지내는 집인데 일단 아기두명이 있잖아요 시끄러울 예정일 거잖아요 또 인정사정 없이 그리고 그 안에 시설이 별로 안 좋았어요 저는 못살것 같은 집이었습니다 대박 기대했던 것보다 완전 그냥 한국 그건데? 진짜 기대 이상이다 심지어 발베사이라고 했어요 골뱅 <놀람> <놀람> 나중에 이사하고 한번 사러 오면 진짜 좋겠다 요 볶이 이게 맛있다면서요 실곱역도 있어 대박 와 불닭소스도 있어 네, 네, 네. 지금 너무 신나 만두도 있어 <목소리> <목소리> 고 어묵이랑 김치랑 이렇게 마셨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에이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출국하기 전부터인가 자가격리할 때부터인가 기다리던 집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도 나름 가까운 곳에 있는데 그 집주인분이 휴가를 갔다가 8월에나 집에 온다고 못 보여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집을 그래가지고 못 보고 결국 지금 사는 집을 했었는데 마침 타이밍이 맞아가지고 다시는, 아니, 다시는 아니지 아무튼 그 집을 보러 가고 있는 길입니다 제발 진짜 제발 방 상태가 괜찮았으면 좋겠어요 제발 좀 선택의 폭이 넓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계속 선택의 폭이 너무 좁아요 어떤 집은 너무 더럽거나 거의 대부분 더러운 집들이 대부분이고 좀 활발한 집이었으면 좋겠단 말이죠 좀 교류가 있고 근데 가족 집이거나 Can I yeah. use any spaces in free? In yeah. Free yeah. Free yeah. Okay. Um, yeah. Okay. And I need to clean it a bit, um, but you can sit there. As well. Yeah. Um, so I just cut this part yesterday. <laughs> 죽여주는 날씨에 날씨 안 즐기면 유저 충동적으로 외식하기로 결정했어요. can I get i h yeah. 뭘먹어볼까 lamb curry yes. with, rice. with rice yeah yeah is that everything yeah maybe that's right I'll leave yes. the menu in case you want to hear us yes. yeah okay thank you mm -hmm. 어디로 가서 자리를 잡아야 자리를 잘 잡은 걸까요? Thanks, b e <목소리도> <목소리도> 좀, 일찍 찬 친구들 같은데. <목소리도> 날씨가 좋아서 다들 즐기러 나왔나 봐 네번째 집까지 받고 아홉 명이나 같이 사는 집인데 다 아마 비슷한 연령대 학생들이라서 뭐 친구처럼 지내고 이런 건 좋을 것 같긴 한데 가격이 550 파운드라고 하네요 먼 곳인데도 550이면 내가 굳이 먼 곳에 할 일은 없는 거잖아 방 자체는 괜찮고 뭐 부엌도 되게 넓고 많고 편해 보이고 근데 멀다는 게 단점이고 이렇게 걸어보니까 밤에 좀 위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 이 근처가 우범 지역이라고 친구가 말해준 곳이어가지고 그렇네요 고미.